고추가 막 주렁주렁 달렸네. 예, 네, 많이 많이 달렸어요. 와 지금 고추 하나를 딱 뽑았는데, 야이 엄청 많아요 고추가. 예? 몇개 됐을 것 같아, 이게. 몇 개야,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 숫자료는음 77개네, 77개요. 죽어가던 고추가 살아났네요, 그죠? 그러죠. 살아나서 이렇게 지금 결실을 네. 했는데. 지금 77기의 고추가 나왔다. 음, 그렇죠. 야. 죽은 자식 재살아나게 맹금 게 아카데안이고, 이 프리온. 예. 네. 프리온은 지금 그 탄저병에 참 이게 지금 효과를 봤어요, 내가. 이게 프리온. 음, 이것도 친환경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지금. 인천 옹진군 영흥면에 한고추밭에 나와 있는데요. 이 고추 보이십니까? 아니, 고추가 지금 몇 개가 달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고추에 뭘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많은 고추가 열렸는지 오늘은 그 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올해 고추 작황이었습니다 올해 처음에는 좀잘 되다가 네. 가물어 갖고 지금 고추가 지금 시들시들한데 그래도 지금 아쉬운 대로 지금 괜찮은데요. 잎은 예, 아직까지 뭘보에는괜찮은 뭐 고추도 지금 작은 게 아니야. 이 가물어서 물이 없잖아요, 이 아, 그러네. 네, 예, 그래 가지고 지금 고추가 성장을 못 해. 떨르지는 떨어지고. 와, 이렇게 먹고 나니까 이, 또 다르네. 그렇죠. 음. 응. 이렇게 걸렸을 때는 몇 개인지 몰랐는데 음. 이렇게 하나 뽑으니까 엄청 많네요. 고추가 막 주렁주렁 달렸네. 예. 음. 음. 많이 많이 달렸어요. 이거 이거 뭐 이제 딸때 재미나죠. <웃음> <웃음> 와, 지금 고추 하나를 딱 뽑았는데 야, 이게 엄청 많아요 고추가? 예? 몇개됐을것 같아, 이게? 한 4, 50개? 50개? 예, 네, 4, 50개. 되겠네. 뭐 세어 봐야 알겠죠? 네. 옆에가 도와줘야 돼. 네. 몇 개예요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 숫자로는 음 77개네, 77개예요. 77개. 예. 네.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나왔네요. 그렇죠. 이게 감을 이 가물. 감을지만 예, 안 했으면은 더 달릴 건데. 네. 감으로서 예, 이제 지금 멈췄어요. 근데 이제 다 이게 영양제 덕분인 것 같아요. 응. 나무가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77개나 나왔어. 응, 응, 응. 야 도대체 고추에다 뭘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아예 그럼 어떻게 한건 아니고. 네. 이게 거의 근데 더 달릴 건데 이게 그 약해를 입어서도 좀 멈췄다가. 이게 약해를 입은 나무인데도 이 정도예요? 네. 근데 이야. 이제 그 이제 그 이거 영양제하고 네. 어, 아카디안 좀 쳐가고 이게 이제 살아나갖고 이렇게 달려는 다행이죠 뭐. 죽어가던 고추가 살아났네요, 그죠? 살아나서 이렇게 지금 결실을 음. 했는데 지금 77개 의 고추가 나왔다. 응, 음, 그렇죠. 야, 모기를때한 뭐 10cm 정도 된 정도 됐죠. 근데 이제 그 이제 이제 이건 절대낫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약해 입어서. 네. 근데 그 아카데안을 좀 쳐보려고 갖고 네. 3, 4일 조금씩 쳐봤어요. 그랬더니 새순이 나와 갖고 네. 고추 모를 신게 됐죠. 이 정도면 뭐뭐한 7, 8, 0는된 거죠. 해보기. 예. 네. 주기는 어... 요고 고추는 지금은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예. 네. 그러면 이제 수확할 때까지 잘 된다. 그렇죠. 예. 네.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쳐줘야 돼요 약을. 200cc, 2 0 0리에 200cc씩. 어. 이제 같이 이제 섞어 뭐 혼합해서 이제 넣죠 약을. 그렇군요. 요건 한 들어 먹어 안 되니까. 아카리 넣으시고. 네. 아카디안은 친환경 유기농자재네요. 네네. 어. 병이 노지는 탄저병 걸려서 먹질 못하는데 이랬더니 우리는 다행히도 몇년 동안 그 프리온을 좀 쓰고 다른 약재도 섞어와서 이제 썼는데 그래도 탄저병이라는 건 지금 없어요. 응. 응. 죽은 자식 재살아하게 만든 게 아카디안이고 이 프리온. 네. 프리온은 이제 그탄저병에참 이게 지 효과를 봤어요, 내가. 아, 그걸 지금 같이 쓰신 거예요? 네, 이것도 치고 같이 이제 혼합하고 다른 약재하고 이제 혼합했는데 이 프리온이라는 게참 약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게. 어... 응. 그게 탄저 잡는 건가요? 그, 탄저병이 걸리지 않게 이게 프리온 어, 이것도 친환경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박테리아, 곰팡이, 포자 아, 요것까지 프리온 네, 저는 전북 고창에 한고추밭에 나와 있는데요 이 고추밭은 가뭄에도 이렇게 지금 과가 많이 올리고 특히 요즘 장마철에 탄저로 다들 고생을 하는데 이곳은 탄저로부터 아주 깨끗한 밭입니다 과연 뭘 어떻게 했길래 고추를 이렇게 키우고 있는지 그 비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최고고 저 안된 편이요얘 그냥 가물 나가지고 또 이쪽에는 비가 순전 않았어요 지금 현재까지 한 120mm도 못 왔어요 많이, 많이 달렸지 네. 네. 계속 크면 서 열면서 계속 오는 거라. 여기는 이렇게 뭉쳐 있어요? 뭉게 뭉쳐. 완전 뭉쳐 있어? 예. <웃음> 네. <웃음> 고추가 다 뭉쳐 있고 네. <웃음> 열기는 무지무지 열어요. 무지 정말로 <웃음> 끝에 계속 네. 꽃이 네. 피고 네. 있고 네. 계속 열고 있 네. 계속 네. 열어가고 있요 이놈은 지금 끝에까지 딱또 올라왔네 고추가. 예. 계속, 네. 열고, 네. 네. 계속 <웃음> 열고 있어. 아이고. <웃음> <어이구. 웃음> 와 지금 하나 뽑으셨네. <웃음> 엄청 튼튼해 보여요. <웃음> 아 뿌리도 지금 막 신신하잖아요. 뽑아서 그렇지. 에. 아주 깨끗해. <웃음> 네, 깨끗하고 <응. 웃음> 잘 뻗어 있네요. 어머. <웃음> 하나, 둘, 셋, 응. 넷,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이고. 두울 네, 다섯 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 아, 예. 예. 가운데다가 스디안 같은 거 뿌리 스스스스스스스스한스스스스스번스스스스스스리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주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 이 주변에는 탄저병 많지 않나요? 아, 많죠. 탄저는 왜 없는 거예요? 탄저는 약을 일주일 간격. 내가 꽃이 농사는 딸 때까지 스물여섯 번 합니다. 약을. 약을? 스물여섯 심... 심... 번 하래, 농사 지는데. 아, 고추에 스물여섯 번? 고추에. 나가 찬 사람 없어. 탄저가 깨끗한데 뭘 쓰셨어요? 그, 그게, 먼저, 프리언 많이 쓰지. 프리언 썼더니 어떤가요? 어, 병 없은 게왠제병 없는 거지 뭐요? 그것밖에 모르는 모르지. 탄저가 온 적이 있어요? 없어. 한 번도? 예. 네. 오, 신기하네. 예. 네. 그 프리온은 언제 쓰신다고요? 이제 앞전에도 이제 한번 썼고 네. 이제쓸 이제 시기제. 어... 시기적으로 아직까지는 뭐 단죠 지금 왔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은. 네. 근데 우리 거 같은 경우는 그런 건 없으니까 아직까지 뭐 없는데 네. 이제 지금부터 쓰려고 이제 사다 놓고 다 했어요. 어... 그게 뭐예요? 요 프리온이라고 저단저 네. 예. 단죠 예방하기 위해라고 예. 어. 근데 왜 장갑을 끼으셨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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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확하시기 직전에 프리원을 한번 쫙 살포를 한 다음에 수확을 하시면 은 고추를 말리는 과정에서도 탄저병이 퍼지지 않는 효과까지 보실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Here we go.